무엇사 비츄 마스터클래스 f x 스의이호입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분들과 우리 같이 엄청난 수익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수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질문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트레이딩을 시작하였는가? 어, 2014년 말이었고요. 친구가 벤츠 세 뺑을 어느 날 가져와가지고 그때 나이가 얘가 한 20살, 21살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벤츠 세 뺑을 가져와가지고 어, 정말 궁금했어요. 얘가 이 벤츠를 어떻게... 샀을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FX로 이제 Forex로 수익을 내가지고 차한 대를 뽑았다 그때는 FX라는 것이 이제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 그때 FX가 있다는 것을 어 처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Forex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 현재까지 계속 이제 거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말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사람한테 어 여러 사람한테 배워가면서 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마스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이제 다른 기법들을 한 번에 이제 여러가지 방법을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수익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어,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한 사람을 딱 잡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배운 다음에 거래 기법을 딱 배웠을 때에는 아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나도 성공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 나중에 갔을 때에는 꾸준한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딱 드는 생각이 아 이것이 내 삶을 받고 볼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욱더 열심히 또 거래를 했죠 자두 번째 거래의 팁 거래의 팁이라면은 어, 내가 차트에 어, 중요시 여기는 그 구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서포트 레지스면 서포트 레지스 마켓 스트럭처면 마켓 스트럭처 뭐 피보나치 레벨이면 피보나치 레벨 트렌드라인이면 트렌드라인 이런 중요한 레벨들이 있잖아요 꼭 이러한 위치를 정해두고 이러한 위치에 가격이 도착했을 때 거래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좋은 퀄리티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로 내가 차트를 볼 때마다 거래에 중독이 돼가지고 억지로 거래를 눌러버리는 경우가 상히많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중요시 여기 는 구간에만 나는 가격이 왔을 때 거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Quantity over Quality, 그쵸? 양보다는 질, 조금 더질 좋은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면은 조금 더질 좋은 거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어, 차트를 최대한 깨끗이 쓰자 입니다 자 차트를 최대한 깨끗이 씀으로써 내가 차트를 보았을 때 내가 분석해 놓은 건데 차트가 지저분할 때에는 가끔은 내가 분석을 했는데도 이것이 내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 건지 잘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 어지러워서 혹은 반대로 이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 하나 저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 하나 이것이 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항상 깨끗이 써야 합니다 뭐 서포트 레신스 하나씩 트렌드라인 하나 최대한 최대한 차트를 깨끗이 꼭 써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처음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보조지표도 쓰고 여러 가지 뭐 방식으로 막 거래를 하고 했는데 트렌드라인도 막 몇십 개씩 그리고 이렇게 어, 차트를 가지고 거래했어요 를 하지만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빼는 것이 더하기다 어,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최대한 깨끗이 쓰는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 성공률도 조금 더 좋아지고 수익률도 그만큼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를 최대한 깨끗이 깔끔하게 써 가시는 것을 어,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세번째 마스터 클래스 FX 를 시작한 계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33 33 33 룰을 상당히 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4시간의 3분의 1은 내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멘토 같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은 나와 동급 레벨에 있는 아이디어를 뭐 같이 공유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는 그렇죠? 동급 레벨의 뭐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과 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 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내 지식을 공유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좀어 저는 33, 33, 33 룰로 어좀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클래스 FX라는 발판을 통해서 제 지식을 공유를 하고 싶었고 전 세계에 계시는 수많은 이 트레이더들이 제가 겪은 불필요한 실수들을 겪지 않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스터 클래스 FX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실수들을 피해서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을 시키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마스터 클래스 FX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번째 현재 학생 수는 자 현재 5월 27일 5월 17일 현재 날짜 기준으로 채팅방에 저를 포함하지 않은 171명의 회원분들이 계시고요. 아주 많은 학생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시면서 더 좋은 수익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학생분들의 수익률은 평상시에 올리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저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포스팅에도 그렇고. 10명 중에 한 8분 정도는 현재 수익이 어, 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수익률 퍼센테지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수익은 얼마나 날수 있는가 자, FX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 우리가 벌수 있는 어, 수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무한이죠 어, 그래서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원금의 뭐 100배 하신 분도 계시고 채팅방을 보시면 은뭐 20만원 수익부터 뭐 3,300만원의 어, 신신님의 3,300만원 수익까지 아주 다양한 폭으로 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 금액만으로 보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시드가 뭐 10만원일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시드가 뭐 1억 이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만원이라는 수익을 보았을 때 10만원을 가지고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써 200% 수익이잖아요 반대로 1억을 가지고 했을 때는 20만원은 뭐 꿈도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만으로 보았을 때는 솔직히 좀 어... 위험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률은 항상 저희는 퍼센테지로 봅니다 원금에 몇 퍼센트의 수익을 냈다 이번 주는 몇 퍼센트 수익을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어 달러를 어잘 보질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일곱 번째 수익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 이것은 공부의 양 그리고 습득 속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보통 별다른 지식 없이 공부를 하실 경우 열심히 뭐 공부하실 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차트에 대한 그 익숙함, 그 친밀도가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도 이제 차트를 보았을 때 어,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거래에 대한 경험도 그 한두 달 동안 쌓여간 그 거래에 대한 경험 때문에도 어, 여기서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수익률이 이때부터 한두 달 후부터는 어, 올라가게 되죠 이게 보편적인 거고요 또 정말 빠르게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달도 안 돼서 한 2주, 3주 동안에한 2주, 3주 만에 아주 좋은 수익을 만드시는 분도 어, 몇분됐고요 반대로 이제 공부하실 시간이 좀 상당히 바빠서 이제 부족하신 경우에는 어, 3개월 이상, 6개월 이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A다 B다 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배우면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정말 천천히 난리게 배운다면은 한 6개월 정도 자 여덟 번째, 마스터 클래스 FX 다음 계획은? 어, 아마 유튜브 라이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해야 할지 아직 컨셉 자체를 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 실행이 솔직히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트레이딩 방송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은 조회수나 뭐 시청률이 좀잘안 나오잖아요 그쵸? 거래하는 거 보러 왔는데 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은 어,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 세업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래 세업이 없으면 은 그냥 거래를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방송 같은 경우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은 방송을 해야 할지 지금 좀 고민 중에 있고요 어,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이마스클스 FX라는 이 브랜드를 어, 조금 더, 더 크게 성장이 된다면은 아마 한국에서 뭐 세미나나 뭐 미국에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어,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mcfx 2020 20%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섯 분께 평생 회원권 20% 디스카운트 코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masterclassfxc.com에 가셔서 평생 회원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하실 때 이제 디스카운트 코드 란에다가 mcfx 2020을 써넣어 주시면 20% 할인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좋은 거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클스 팩스의 이항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